선생님 한부 저희 회사에서 한부 예상되게 예 안녕하세요. 색스폰 연주자 루카스입니다. 어, 오늘 코스모스 악기 그리고 주피터 악기와 계약을 어, 하루 이렇게 왔습니다 어, 주피터 악기랑 같이 이렇게 어, 일을 할수 있게 돼서 음, 너무 행복하고요. 뭐 코스모스 악기는 뭐 음악을 안 하는 사람도 다알 정도로 너무 이제 큰 우리나라 음악, 음악 악기에있어서큰 회사인데 그 회사랑 이렇게 이제 같이 일을 할수 있다는 것 어,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미 또 많은 어, 선후배들이또 코스모스 악기 이제 인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들 어, 만족을 하면서 저한테 좀그 추천을 많이 사실 좀 해줬어요. 너무 유명한 또 브랜드고 제가 이제 어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 알던 악기인데 이악기도또 제가 어 엔도저 활동을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일단 뭐 하기로 했으면은 열심히 하죠. 네, 저도 열심히 하고 아, 코스마스 악기도 열심히 하고 해서 이제 다시 해야지 좋은 게 나오니까 유튜브 방송을 한 달에 한 번씩 라이브 방송하는데 그거를 이번 달에 제주도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허병상 같은 거할때 일단은 좀 많이 저는 그거 생각하고 있었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뭐 이렇게 촬영하는 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서 네, 그런 것도 촬영하도록 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저도 좀 해볼게요 앞으로 어, 크리스마스 악기와 같이 어, 윈윈하면서 좋은 작품도 많이 만들고 서로 협업해서 좋은 결과 어, 낼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